부터 원심력식 무동력 흡출기 벤츠르, 원심력식 벤츠레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이, 회전을 이회전 함으로 인해서 흡기가 되는지 배기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원심력식 벤츠레타가 회전함으로 인하여 흡입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저렇게 무거운 비닐인데도 불구하고 위로 비닐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확연하게 위로 배출된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벤치레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춘 상태에서 비닐가 이렇게 확연히 움직이지 않고 하단부로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럼 다시 한번 원심력 벤치레타를 회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부의 바람에 의하여 회전함으로 인해서 원심력 벤치레타가 흡입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확인한 것처럼 원심력식 펜츠레타는 내부의 바람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바람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원심력식 흡출기 무동력 펜츠레타입니다. 감사합니다.